자 이번 영상에서는 PC에서 줌 미팅 룸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카톡에서 받은 주소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줌 미팅 앱을 열어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두 가지 모두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카톡에서 받은 줌 미팅 룸 주소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줌 미팅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자이 화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미팅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앱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건데 브라우저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를 누르시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참가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이 글자 위에 커서를 갖다 내면 클릭을 할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미팅룸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할 창이 열립니다 문인기타 김윤종 입력을 하시고 참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미팅룸이 열리면서 컴퓨터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컴퓨터 오디오로 참여를 누르시면 미팅룸에 입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이크가 찰랑거리죠 브라우저에서 들어오시는 거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앱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들어왔을때 나가는 방법은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요 회의 나가기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회의 나가기 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카톡으로 받은 미팅룸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역시 브라우저가 열리고 자 이번에는 미팅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아래 보시면 어, 브라우저에서 메시지가 없으면 여기를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줌 미팅스 열기를 클릭을 하셔서 줌 미팅스 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줌 미팅이 열리게 되면서 미팅 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미팅 앱을 열고 참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숫자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숫자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회의에서 쓸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요두 개는 클릭하지 마시고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줌 미팅 앱이 활성화되면서 또 입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팅룸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이크하고 비디오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마이크 아이콘과 비디오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을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초록색의 레벨러가 찰랑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잘 입력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소리는 참가하신 다른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뮤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입력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이 좀 소란스럽다면 마이크를 뮤트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마이크를 열어줍니다 자 비디오 아이콘을 살펴보면 하얀색 비디오일 때는요 캠이 열려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촬영이 되면서 어, 참가하신 분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디오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줄이 쳐지면서 캠이 닫힙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정해 놓은 프로필 사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요이 방에 참가하고 있는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비디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캠을 열어 줍니다 미팅 중이나 수업 중에는 이렇게 캠을 열어서 수업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도는 어, 일반적인 수업을 참가할 때나 아니면 미팅을 할 때는 이렇게 증명사진 모드로 보기 좋게 이렇게 구도를 잡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기타 수업을 받으실 때는요, 기타 전체의 모습이 다잘 보이는 각도를 잡으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각도, 구도를 잡으셔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 기타 수업을 받으실 때도요, 기타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구도를 잡으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화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구도를 잡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팅을 하거나 수업 중에 보시면 채팅으로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중앙에 하단에 보시면 말풍선 아이콘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회의창 오른쪽에 보조창이 생깁니다 이 창의 이름은 줌그룹채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줌그룹채팅이라는 글자 왼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v 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닫기와 팝업이 있는데요. 팝업부터 살피겠습니다. 팝업을 클릭을 하시면 어 채팅창이 팝업창으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동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놔두시고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메시지 입력이라고 하는 어 메시지 입력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두고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 윤종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팅창을 어, 아까와 같이 어, 보조창으로 다시 붙이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냐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3점 더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에 회의창으로 병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다시 보조창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메시지 입력이라는 어,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치는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타 치는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창을 닫고 싶을 때는요 줌 그룹 채팅 왼쪽에 있는 작은 V표를 클릭하시고 을 여기에 나오는 닫기 메뉴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X 표시가 있는데 이 닫기 메뉴는요. 이앱 전체를 닫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회의에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취소하시고요. 자줌 그룹 채팅 왼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부위 있습니다. 거기서 닫기를 클릭을 하시면 채팅 창이 닫뀌집니다 중앙 하단 메뉴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일 기호로 반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박수 이모티콘과 찬성 이모티콘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회의 진행자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중간에 의사를 물을 때 참가자들이 이걸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이 이모티콘들은 약 5초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줌 미팅 앱의 화면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모드가 발표자 보기 모드입니다 발표자 보기는 말하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크게 보이고요 이 옆에 로고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로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그런 모드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갤러리 보기 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미팅룸 이 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두명 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내가 발표자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 발표자 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두 화면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체 화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앱이 전체 화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창이 두개 뜨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갤러리 뷰입니다 갤러리 보기인데 어, 여기 중간에 거는 아까와 같이 발표자 보기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를 클릭을 하면 은 어, 말하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을 좀 넓게 봐야 될때이 모드를 쓰면 좋겠죠 자 보통 갤러리 보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종료를 하고 다시 윈도우 모드 장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차여차에서 수업을 다 끝내고 나면은 마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채팅창 살펴볼 때 보았던 윈도우 닫기 버튼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회의에서 나가겠습니까? 라는 대화상자가 뜨고 회의 나가기를 클릭을 하면 나가게 됩니다 일단 취소하고요 자또 하나의 방법은 회의창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 회의 나가기 라고 하는 빨간색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은 역시 회의 나가기 창이 활성화되면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 나가기를 클릭을 하면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혹시 실수로 회의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호스트가 설정을 해놓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설정을 안 해놓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요. 다시 들어올 때는 처음과 같이 참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카톡에서 받은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셔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참가자 입장에서 주 미팅 앱을 활용해서 수업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숙지하셔서 수업에 들어올 때 무리 없이 회의에 들어갈 때 무리 없이 줌 앱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요.